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이셋을 키우는 엄마이자 어, 인터랙션 동화 어플을 제작한 디자이너스의 박혜경 대표입니다. 어, 저희 디자이너스는 어, 세 가지의 가치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위한 그리고 컨텐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제작하게 된 어, 아이텔이라는 어플은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지는 동화인데요. 어, 아이들이 미디어 노출이 요즘에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도 또한 이제 많아지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아이들이 능동적인 면서도 좀 창의적으로 동화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걸 개발을 해보자 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라는 문제 인식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창업에 대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3년 전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어, 너무 일이 하고 싶고 또 경력이 단절되는 게 무서워서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제도에 문을 두드렸었어요. 정량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이나 경력이 없는 그런 취업 시장에서 소외된 인력들의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미션어리적인 가치를 품고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그냥 동화를 보는 것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어 본인들이 동화 작가로서 이 사회에 어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가 바로 맨 파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에 있는 그 인적 인프라를 풀 가동해서 어, 저희 팀원들을 이제 확보를 어, 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 구인 공고를 올리기도 굉장히 이제 민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스타트업은 어, 물질적이나 뭐 복지나 환경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영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단 뜻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닌 이 아이템에 대한 어,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또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걸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단 팀원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아이템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매력이 있고 또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나중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합니다라는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앞으로 숱하게 하게 되실 IR 피칭의 어떤 모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팀원들을 영입하실 때는 에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한다는 라 심정으로 어, 잘 이제 설득하시는 게또 중요하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방법으로는 일단 대표자가 아무리 본인이 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팀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이제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런 능력을 인정하고 또 함께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 팀이 깨지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작할 때 멤버들이 끝까지 이제 종료 시까지 함께 했었거든요. 어, 그 과정에서 한 개개인의 역량을 어, 존중을 해주고 또 단지 그냥 어 내가 월급을 주는 직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더 팀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예비창업패키지 이 사업비는 사실은 시드머니이지 이게 계속 어, 사업의 어떤 어,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어, 이 사업비를 이제 편성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어, 스스로 이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셔서 자생 능력을 갖추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침에 보면 나중에 이제 판정의 기준이 있어요. 아주 어, 수치로 계산된 판정 기준이 있는데, 어, 이 수치에 매이지 마시고 뭔가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몰두하시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 어느 순간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이 수치는 자동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채워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마케팅 담당자가 또안 계시거나 대표님 본인께서 마케팅 전공이 아니시라면 어, 그런 마케팅 관련되는 강의나 멘토링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또, 어, 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장 분석, 그리고, 어, 또 온라인 마케팅. 요즘에는 이제 그냥 섣불리 뭐 다들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니까 흉내내면서 하기보다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대표님 스스로, 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진출에 앞서서 먼저 그 시장을 분석하는 게, 어, 더 중요하고, 천재되어야 할 일인데, 대표님이 가진 사업 아이템이, 어, 이 시장 안에서만, 그러니까 가진 아이템이 가진, 네,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을 넘어서서, 다른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다 염두해 주시는 게 또,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수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당장 이거를 이제, 어, 공간적인 범위의 시장으로 보시기보다는 또 시간적인 의미의 시장으로 보셔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 부분에 내가 어떻게 편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 거기를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장도 지금 당장 속해 있는 시장보다는 내가 또 편승할 수 있고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먼저 사업을 최대한 빨리 게시를 하셔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이 되자마자 바로 법인 설립을 준비를 했거든요 나중에 또 지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종료 몇 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믿고 안일하게 준비하시면 그때는 사업을 할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늦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있어야지만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세금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대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시고 사업비 지출을 기간 내에 이제 완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동시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협약일날 어 사업을 바로 개시할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 팀원들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이제 물품 구입이라든지 사업비 사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일찍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검증 단계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만들어내기에 성급해 하지 마시고 실제 타겟층들에게 어, 이런 아이템을 먼저 소개하고 의견을 구하고 또 테스트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설문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 이제 창업을 하면서 겪게 될 리스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걸 모두 다, 다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사업 아이템이 좀더 고도화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시기 전에, 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모두 다 공감할 만한 어려움들이 있죠. 일단은, 어~ 대표자의 급여가 없기 때문에 생계에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또 검증받는 또 평가받는 그 과정이 좀 이제 실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시간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 일단은 이 과정에서 이제 버티시려면. 어,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템을 이루었을 때, 어, 보게 될 이제 청사진 같은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인내심을 많이, 어,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담 멘토님은 이제 이런 고충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션을 하나 가져야 할것 같다. 그러니까 단지, 어, 이걸 만들어서 뭔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어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어 있어야지만이 이걸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네 저희도 그거를 좀 이제 듣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멘토분들을 이제 선택하실 때 많은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본인의 필요에 맞는 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겪으셨던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제 선배 창업자 분을 멘토로 이제 신청을 했었거든요. 선배 창업자분들은 뭔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본인이 창업을 하시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전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전수를 해주세요. 대표님들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하셔서 전담 멘터를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최종 결과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을 때도 아니고 어, 시제품을 처음 런칭했던 날도 아닌 바로 이제 팀원들에게 급여를 줄수 있었던 날인데요. 창업이라는 하나의 어떤 조직의 형태를 만듦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인건비 지원 제도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기업을 통해서 또 여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이 단순히 아이템 하나 개발하기 위한 어 수단이고 뭐 그런 과정으로 여기실 수도 있지만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이 설립한 이 회사로 인해서 어 누군가는 어떤 생계의 위험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또 경력이 단절되었던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고 또 좌절하고 있던 누군가에게 가능성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조직을 하나 설립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